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이재용 학생이 보드 슬라이드 성공하는 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 렛지에서 보드 슬라이드를 할 건데요 지금 조금 연습은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공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재용아 성공할 수 있나? 알할수 있대 나 성이 어지 성이 48%가 48%라고? 여기 딱 서갖고 높이고 있다가 보고 와서 딱 돌려요 끝에까지 하고 아니면 끝에 걸어야 하는 거 끝에 끝에 네. 걸고 여기서 딱 끝에 네. 걸고 걸어자 해보자 일단 저 위에 올라서는 게 핵심이야 알리로 올라서야 돼 해봐봐 오 어아 앞으로 했는데 그만 넘어졌잖아. 네가 넘어지지 말고 뛰어내릴 수 있어야 돼. 오! 아. 금방 그거를 끝에 걸어 봐, 끝에. 처음에는. 어, 봐 봐. 위에 올라서야 돼. 올라서야 돼. 지금 보드가 섰을 때 네가 봐 봐. 요렇게 걸린다. 요렇게. 요 모양으로 걸리면 안 되고.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 모양으로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들어가게 합니다 알리 알리로 올라가야 돼재영아 알리로 올라가야 돼 앞바퀴만 아, 올리면 안되고 아 중요한건 저 위에 진짜로 올라가야 돼 아아 알리래야 돼 알리 알리 안하면 안돼 커트! 알리! 오! 아! 아 진짜 아깝다 그렇스 아! 오! 한번더 해봐 진짜 아깝다 와! 올라서 는거 그걸 기억해 할수 있어 거의 다 탔어 와 어? 거기서 바로 돌리지 말고 있잖아 서서 3초동안 서있다가 돌리면 바로 탄다 3초 서있는거 1 올라선 다음에 돌려야 돼 올라선 다음에 돌려 아 금방 돌렸어야 돼 아 진짜깝다. 진짜깝다. 다 탔다. 성공, 성공 직전이야. 오, 잘했어. 잘했는데 진짜 잘했거든. 내가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. 조금.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똑같이, 똑같이. 오, 글씨, 알겠지 하는 방법. 올라서기만 하면 산다. 오케이, 아. 오케이, 와. 다 됐어, 다 됐어. 함 더, 함 더. 나이, 아. 깊게, 깊게. 완전히 올라서 알리로. 오케이! 아 올라갔는데, 아. 됐다! 오! 나이스! 예! 한번더 성공해, 올라한 번만. 마지막. 아, 쪼끔 애매해, 쪼끔 애매해. 예 나이스 하이바이브 와제용이 오늘 백사이드 보드 슬라이드 성공했습니다 난 성공한지 몰랐는데 성공했네요 <웃음> 이 유튜브에 올라간게 이대로 <웃음> 여러분 유튜브 보시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기술인데 어, 생각보다 쉬운데 어려운 기술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, 영상 보시고 잘 안되는거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